잉여문 모블럭스 안녕하세요. 오늘 리아랑 미오가 저를 여기다가 불렀는데 아 얘는 언제 오는 거야? 약속 시간이 다 지났는데 어? 이 그림자는 뭐지? 어? 이 목소리 미오 목소리? 이건 리아 목소리? 아! <웃음> 아 이게 무슨 일이야! 여맨이 <웃음> 잡아서 건지 간지해줄 거야. 건지 건지! 여맨이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구까 얘들아! 야 오늘 날왜국 부른 이유가 날 괴롭히기 위해서 설마 도망쳐야 돼! 몰라, 이씨! 여맨이 잡으러 가야지! 도망쳐야 해! 어? <봤도> 음 여민이 <염매니> 녀석 보라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안되겠구만 여민이는 어울리는 곳이 있어 어디지? 도대체? 내 친구 찰스한테 인사하도록 해내 친구 찰스야 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서운걸 어? 찰스 오빠 오랜만이야 어? 잘지냈어 어? 찰스 오빠 <웃음> 찰스오빠어호 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나몸속에 들어왔어. 엉덩이로 나왔어. 그리고 이 특색 다른 경험이었지. 다른 <웃음> 것으로 가지. 내 친구 이번엔 또리한테 인사해. <웃음> 또리? <웃음> 또리가 또또또리. 나 또, 나 또리가 나또 먹는 거 아니지, 그렇지? 어, 또리는 약간 순한 거 같아. 어, 또라 안녕. 또리야. 그래? <웃음> 야 또리를 어디로 데려고가는 거야! 또리랑 산책 가야겠어 난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또리를 데려가는 거야 또리 냅둬 또리랑 아, 산책하러 가야겠아그날 전화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로 데려다줄 수 있을까? 어, 화장실 어디야? 모르지 찾아줘야지 그니까 니네 세상 있잖아 아 나도 화장실 너무 급해 이러다 아 난... 여면이 화장실 가고 싶구나 어아 나도 여면이 그... 좀 줘볼래? 쇼? 나 너무 급해서 그래 지금 여면아. 어 화장실이 가죠 어, 화장실 어딘데? 야! 아 <웃음> 어때? 아아아아아아아 시원하게 쐈다. 도망쳐야 시원해. 돼. 도망쳐야 돼. 이 애들 정말 악마들이었어. 아, 뭐 찾고 있죠? 시원하게 어. 쐈으면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, 어? 얘들아. 저쪽에 누워있는 아기들은 뭐야? 너네들 돌보는 아기들이야? 제이슨이야 근데 제이슨이 기저귀를 안 갈아준 거 같아 어, 제이슨 기저귀 갈아줘야겠다 나 여매나 어, 어떡하지? 어 제이슨? <웃음> 기저귀 갈러 가자 <웃음> 야 제이슨을 데리거 어디로 가는 거야? 괜찮아 여기 제이슨 한명더 있어 어? 제이슨 잘 부탁해 아, 내가 기저귀 갈아줄게 그래 야 뭐하는 거야 어? 야 똥냄새나 오줌 냄새난다고 그만둬 제이슨 기저귀의 당구기 슉슉슉슉 도망쳐 어? 안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좀 괴롭혀줘볼까 자 이번엔 리아를 좀 괴롭혀보자 리아야 어디있어 내가 어딨는지 찾을 순 없을거다 찾았어 이미 어떻게 찾았지 못찾지롱 집안에 들어가면 어떡할건데 멍청아 어, <웃음> 집을 들면 되지 집을 들고 어. 리, 리아를 찾아볼까? 리아가 내 손바닥 위에 있네 어? 어? 어? 어? 어? <웃음> 좀! 리아야 어? 이런거 싫어 돌렁돌렁 덜렁덜렁. 어? 돌렁돌렁돌렁돌렁 어? 헤헤 <웃음> 자 리아야 너 요즘에 목욕 안 하지 깨됐지 어? 내가 그럼 목욕 시켜줄게. 설마 어? 세탁기? 어? 어? 자 스타트 버튼이 어디 있더라? 여기가길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아아아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비누야나나가나 나가야. 나야나가나야나야 나가야. 야 나가야. 가야 나가야. 가야가야나야가야나야 나가야. 나가야. 나가야. 나가야. 나가야. 나가야. 나가는 오, 어! 난 똥이 되었어 모두들 안녕 난 도망치도록 할게 이 녀석 굉장히 잘 숨었는데? 보이질 않아 나는나못 찾지 찾아 찾아 어딘지 반드시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거야 헤헤 <웃음>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들 찾았다! 어디? 어? 이 녀석 변기 안에 하수구에 있어 변기 <웃음> 안에 하수구? 이녀석이! 으아!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다. 으아! 으어으나와자 <웃음> <웃음> 우리 찰스 으아! 으아! 주겠다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리아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 으아! 으아! 으아! 으아! 으 이 녀석이 아주 정신을 못 차렸구만. 아 난안 되겠다. 믹서기에 갈아서 특별히 우리 찰스 주스가 되어주 줘야겠어. 달려줘!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알겠어. 아난 당근 넣야지 버튼 꾹. 아, <웃음> 어 리아 무빙이 굉장히 좋은데? 양파도 덜어 계속 하라는 아 리아가 왜 계속 살아있는 거야? <웃음> 리 리아 음, 뭐 리아가 는거아라는 거야? 리아가 는 리아가 왜 계속 하는거 리아가 왜 계속 거아가는 거야? 아아는거아아야아아아 어, 싫어! 찰스야, 밥 먹을 <웃음> 시간이야? <웃음> 아, 아, 아, 나 싫어! <웃음> <웃음> 찰스는 정말 잘 먹는구나. 어, 뭐, 간식이 필요하다고? 알았어. 찰스야, 여기. 휴지도 먹어. <웃음> 자이스 유지도 <휴지도> 먹... 먹어? <웃음> <휴지도> <웃음> 설마! 휴지도 먹어? 야 자이스 유지도야 이번에 <웃음> 야 우리 미호를 갖고 놀까, 미아야? 좋은 생각이야. 좋아, 가자. 어디 있어, 미호? 이 녀석 어딨냐고. 야 숨었어, 미호가 지금 숨었다고. 찾아, 찾았대 <웃음> 기분이었. <웃음> 와, 잡혀가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어? <웃음> 어 어때? 응? 어때? 얘들아 어? 나한텐 집을 주는 거야? 안돼! 집 줘! <웃음> 우리 미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? 미호한테 우리 집을 선물해 주자 여기 집 있는 거 같은데? 그래 집을 선물해 줘난 여기... 너희 별로 안 괴롭혔잖아 오 여기 집 오. 엄청 좋은 거 있어 오, 오. 오. 미호는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첨벙첨벙을 해주자 그래 오? 어?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어때? <웃음>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걸이 <웃음> 찰스가 나 제일 충격적이야. 야 찰스한테 나 데려오지 마. 찰스야. 그 먹고 싶. <웃음> <웃음> 먹고 싶. <싶지. 웃음> 찰스야 접시도 먹는데? 오? 뭐? 심지어 <웃음> 뿅. 내가 이제 어? 숨어볼게. 나 찾아봐. 절대 그래. 못 찾을 거. 그래. 절대 못 찾을 걸 여매니 찾졌다 절대 못 찾을 걸 여매니 찾졌다 깍꿍 깍꿍. 아내 집이 괜찮아 다른 집에 들어가면 돼. 오 어, 이거 여매니가 36년 풀 이자로 산 집이잖아. 오. 어쨌든 이렇게 거인이 되어서 친구를 괴롭혀 보았습니다 자 애들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죠 자, 어쨌든 여맨이를 여러분. 위한 이 사랑을 받아줘 여맨이 기다려줘 여맨이 사랑을 받아줘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좋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<웃음> 아내차 하늘로 아니. 가는 자동차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. <뿅> <뿅> <뿅>